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어 뭐야? <웃음> 우리 오빠거든요? 친오빠? 아니 저는 방금 그니까 죄송합니다 <웃음> 뭐, 제가... 어? 계속...